아 어, 준호 씨 얼굴은 대단히 좋은 얼굴이지게요. 어, 네. 꼬리가 함정이 맞고 입꼬리가 어, 그 위로 올라가고. 오, 어, 그렇네요. 남보다 이해력이 많고 남을 그 배려하는 어. 이해력도 있고 아 호용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아 이렇게 볼수있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요눈 밑에 이 와잠이라고 하는데 요 와잠이 독하니 발달돼 있거든요. 네, 눈 밑에 여기 애교살. 어, 그래서 요 인중으로 보나 와잠으로 보나 어느 정도 스태미나도 또 괜찮다. 아, 이좀 잘해 애교. 이거 들어